사랑에만 집착하는 애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쵸 사실은 그게 분별심이야 사랑이만 집착하는 애고가 사랑이다 아니다 이건 좋은거다 나쁜거다 그치 이거는 거부감이 든다 이거는 되게 호감된다 이걸 판단하는 놈이 누구죠 걔가 걔가 집착애고 수치비인데 걔가 사랑과 미움을 판단하니까 미움은 거부하는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깨진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대사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다 열려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을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잖아, 그렇 중국 가는데 밤에 이렇게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뭔가 위에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있어서 딱 맛있게 마셨잖아. 꿀처럼 마시고 아침에 봤더니 해골 썩은 물이라 렉 하고 터했고 그때 깨달았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이 해골 썩은 물도 내가 마음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육체의 눈이 안 보이니까 밤에는. 마음으로 이게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달았단 말이야. 근데 아침에 눈으로 보니까 분별심으로 이게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토가나 오는 거. 그런 비슷한 반응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 어떤 한국인 엄마가 자기 애 도시락에 김치를 싸준 거야. 근데 그걸 가져갔는데 미국의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막 얘한테 화를 내면서 다시는 싸우지 말라고. 코를 막, 막 막고 환기시키고 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김치를 외국인은 그게 엄청 거부감이 들고 그게 더럽고 혐오감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벌써 우리는 마음속에 김치가 되게 맛있고 좋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 거부감이 없지. 외국인들도 처음 먹을 땐 그게 되게 거부감이 들고 우리나라 음식 중에 우리나라 음식뿐이 아니라 외국 음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왜 우리 지금 떠먹는 요구르트라는 거를 수입했었어. 농심에서 처음. 근데 그때 그 사업이 실패해서 망했단 말이야. 근데 한 10년 지나고 요새 새로 할땐잘 먹잖아. 그건 뭐냐면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늘 접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거든. 애벌레 같은 거 꿈틀꿈틀하는 거. 요새는 그거 중국 같은 데 가면 튀겨서 먹고 우리나라도 대체 식품으로 영양가 맞다고 먹는데 그게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예전에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거부감이 너무 들죠. 그 거부감이 그게 분별심이고 사랑에 집착하는데 이게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거부감 자체가 사라지면 이게 아주 맛있고 고소하게 보이는 거지. 근데 그 거부감이 완화되는 게 시간이 걸리면서 김치도 외국에 나가서 이제는 소소오 어, 이건 몸에 좋고 맛있어 이렇게 길들여지면 그치? 어떤 것도 바뀌어지는 거죠. 예전에 되게 유명한 탤런트 하나가 여자 탤런트야 되게 귀엽고 이쁜 아가인데 외국에 가서 막 이상한 음식도 먹고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라는데 여자들은 다 못하는 거야 그거 못하 근데 이 아가는 뭐 이상한 음식도 막 먹고 막 그게 뭐냐면 분별심이 별로 없는 아기. 그래서 오 내가 보면서 야 분별심도 별로 없고 분별심이 없으면 미움이 적은 거예요. 사랑이 큰 거야. 일반 사람이 사랑이 크다는 되게 착하고 많이 참고 분별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 화를 안 내고 이러면 착하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착한 거뭐냐 분별심이 별로 없는 거야. 거부감 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누구를 엄청 좋아하고 엄청 싫어하는 자체가 분별심이고 그런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도 이건 정말 싫고 이건 진짜 좋아하고 요 분별심이거든. 근데 그와고은는 그게 없는 거야. 막 여자들은 징그럽다 으 이러는 것도 막 먹어. 막 이렇게 애벌레 비슷한 거 튀긴 것도 막 먹고 그런 데도 막 더러운 데도 그냥 막 가고 그래서 내가 어저 아기가 미움이 별로 없네.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을 받지. 분별이 없으면. 이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얼마 한참 지나서 올 거야. 천년 때 그걸 찍었는데 한참 지나서 요새 유명한 그 셰프 있죠. 백종원인가. 그분 부인으로 들어갔잖아. 부인이 됐어. 그래서 내가 아잘 살겠구나 왜그 백종원 씨도 이렇게 약간 귀여운 돼지상 아니야? 그분도 약간 분별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잘 살잖아요. 어 그때 그 분별심이 미움이야. 그래서 그구국자파워테 그 광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면 광적으로 상대를 미워해. 그게 미움이야. 어 죽이고 싶은 살기는 나쁘다고 이렇게 참으면 착한 척해봐. 그게 분별심이라 그게 미움이야. 사랑만 좋다고 미움은 나쁘다고 하나도 못 써. 그게 미움이야. 응? 별로 분별 없이 미움도 쓰고 사랑도 쓰고 그치? 먹는 것도 막이 이것저것 분별 없이 먹고 뭐든지 이렇게 거부감이 덜하면 그게 깨지는 거거든. 그게 공부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때 그게 깨졌던 거야. 아 내가 분별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봤구나. 응, 그래서 내가 마음의 눈으로 이게 그냥, 썩은 물이라도 이게 맛있는 거다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 해골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역질이 나고. 내 마음의 눈이 칠지로 그렇게 느끼게 하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또 최면이에요, 최면. 체면. 지난번에 탈렌트 그, 이수미 씨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최면을 당했어. 그리고서 양파를 줬어. 이게 맛있는 사고라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 거야. 진짜. 한 반쯤 먹었는데 깨웠어. 그걸 이제 뺏고 깨웠어. 그러고 나서 깨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사과 맛있다고. 아까 당신 먹었다니까. 못 먹겠다고. 이게 무슨 사과냐고 양파지.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이 보고 막 느끼고 듣고 다 하는 거지. 근데 그 분별심이 깨진다는 게이 뇌에서 생각하는 이 머리의 애고와 의식과 이잠재의식 하나되는데 이 사이를 분별심이 가로막는 거부감. 이게 딱 하나가 되면 어때요? 육체로 도고되는 이런 현상에 아무리 더러운 거라도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다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분별이 사라지는 거지. 응. 어떤 사람 창녀나 사기꾼이나 도둑놈도 거부감이 전혀 없이 볼수 있는 고그 상태가 되는 거지. 완전히. 마음으로 사는 세상에 사니까 자기 마음으로 창조하는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거부감도 없고, 그러다가 특별히 집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편한 거죠. 지금 분별심의 세상에서 왜 괴로워? 꼴보기 싫은 인간을 맨날 봐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 직장에 가면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그게 내 마음인 걸 모르고, 그치? 먹기 싫은데 우리 엄마가 콩밥을 막 먹이니 얼마나 힘들어. 응? 그걸 먹어야 되니, 그치? 그 콩밥에 대한 그게 있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뭐야, 다 쌀밥만 좋아했어, 애들이. 근데 나라에서 혼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쌀밥을 싸워갖고 애들한테 콩을 빌려서 <웃음> 콩을 몇개 심어놓고 선생님이 뚜껑 열어! 이렇게 해갖고 손바닥 맞고 그랬거든. 쌀밥만 싸웠는데 애들은 분별심으로 쌀밥만 좋은 거야. 그치? 응. 그 작곡이 좋다는데 그거를 보리쌀 몇개 이렇게 놓고 애들 거꿔서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골고루 먹으래도 안 됐지. 그치? 벌써 작곡밥이야. 그러면 작곡밥이 맛없는 게 아니라 이게 거부감이 올라오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음. 얼굴이 고름이 질질 흐르는 문득병 환자도 그걸 보면서 저문득병 더럽다고 이 거부감 이게 문제지. 그게 사라지면 그냥 사랑스러운 미인이나 문득병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끈적끈적한 고름도 다 만져줄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분별심이 사라지기 전에는 착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닌 거든 그이공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나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거부감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 절대 못하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집이 그거잖아. 여러분 약자 애기 올라면 보기 싫잖아. 그만.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서 그 에너지가 꺾여 집니까. 그게 거부감이야. 못 보겠다고. 책임지는 마음을 보면 고집 부리면서 절대 나는 책임 안 지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장가 못 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자랑 사랑 못한 게 뭐예요? 책임 안지려는 마음. 그게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니까 자신을 낳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 이 마음이 문제인 거지. 현실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항상 마음이 문제인 거야. 여러분이 돈이 안 오면 돈에 대한 거부감. 그거 봐야 돼요. 일반인들은 그러죠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돈에 거부감이 있어. 아이고. 돈을 얼마나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돈을 엄청 거부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하나잖아 백만큼 사랑하면 백만큼 미워하잖아 백만큼 집착해봐 백만큼 거부하지 내가 아기를 백만큼 거부해 아기를 백만큼 좋아해요 애기 짓을 때로 하면서 내가 돈을 그렇게 싫어해 그럼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한테 맨날 돈을 말하게 뿌리래 <웃음> 돈을 말하게 뿌리래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랬어 할머니는 만화기풀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언제 좋아하냐고 맨날 용돈 적다고 뭐라고 했잖아 삼촌이 돈 주면 이거밖에 안 준다고 했고 더 달라고 했잖아 돈 주면 좋아하잖아 뭐 애기들은 본대로 얘기하잖아 할머니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만화기뿌리라고 그렇게 싫어했던 만큼 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쁨의 근원 우리 할머니가 봐야 돼요 좋아하는 마음만 본 사람은 거부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만 본 사람은 집착을 또 봐야 돼. 좋고 나쁨이 하나거든. 좋으니까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김치가 거부감이 그렇게 혐오감이 심한 음식이라 기호식품이 될수 있는 중독이 되는 거야. 수치는 중독이 돼요. 수치는. 개수치 떠는 거는 중독이 돼서 그걸 잘못 고치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봐봐. 수치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중에 이게 있어. 되게 청담동 사모님 이런 사람들 막 교수 부인 이런 사람들 도둑질한대잖아. 도벽을 못 고친대잖아.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그 수치가 그렇게 좋은 거야. 빼앗는 수치 훔치는 수치가. 흘려도 다니는 거야. 성추행범 성폭행범 왜못 고쳐? 옛날에 그 제주도 지방법원 판사였던 사람 바바리맨에다 걸려갖고 아홉 시에 뉴스에 나왔잖아. 아니 바바리맨을왜못 고칠까?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놈하고 하나야. 이게 에너지가 집착이 이렇게 세면 거부감도 세면 이게 밀고 당기는 힘이 세죠? 이걸 하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작아야 이걸 제어가 되는데 에너지가 센 거지. 그분이. 여러분도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또 아주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개거지로 살거나 아주 부자로 살거나 그런 거야. 적당해야 되는데 고생을 엄청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미움이야. 어떤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막그 집착으로 엄청 여러분 중에 막 엄청 막 애를 쓰면서 수행시켜준다고 하면서 개미움이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걸 봐야 돼. 여러분이 어떤 걸 너무 좋아하는 건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라님이 너무 좋아하는 아기 난 무섭잖아. 무서워. 날 너무 사랑하면 은 나를 그 싫어하는 마음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거지 또.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아기 너무 거부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이 그런 원리로 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많이 좋아하면 많이 기대하고 그러다 실망하는 거죠. 그게 미움이다.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 분별심을 깨는 거다.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어떤 인간한테 사랑받고 싶다기보다 사랑만 느끼고 싶어. 행복만 느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프고 두렵고 괴롭고 이런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건안 느끼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렇게 고행을 한 거야. 고행하면 어때? 굶어야지 그리고 힘들게 일해야지 육체노동하고 막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거를 버티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 달콤함.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도 힘든 걸 싫어하는 마음이야. 미움이지 미움. 힘들거나 편하거나 똑같이 어떤 것도 받아들여야 분별 없이. 모든 거에 대한 분별을 끊는 게이 공부고 분별이 끊어질 때 잠재의식과 의식은 하나로 잠재의식에서 받아들여지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내 머리로 인정한 게 바로 즉시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이 되는 게 바로 그 원리예요. 잠재의식에서 딱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데 내 머리와 잠재의식이 간극되면 안 되는 거야. 머리로 돈을 아무리 원해도 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잠재의식에서 돈을 안 원하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됐어. 언유대사처럼 깨져서 받아들이는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적인 삶이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기적적인 삶인가는 여러분 속에그 거부감, 분별심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